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전선 관련 대장주 다섯 개 종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선 관련주는 kbi 부터 ls 까지 어뭐대항왕광 통신도 있지만 오늘은 뭐 대표 종목 어 특징적인 다섯 개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선주 상승 배경은 한국전력이 영국 에너지 장관과 신규 원전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살펴볼 전선주 간단히 한번 특징을 보면 먼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대한전선이 오늘 7% 상승을 했고 LS, LS 일렉트릭이 오늘 신고가를 쓰면서 대장주로 치고 나오는 종목은 이 LS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컸던 대원전선 고점 대비해서 반 토막 가까이 떨어져 있었던 낙폭 과대 대원이가 오늘 6.6% 큰 폭의 반등을 했고 펄을 보시면 이제 LS가 가장 낮습니다. 물론 지주사기 때문에 PBR도 0.71배 수준이고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건 대한전선이 2.18배 수준에 있고 PBR이 평균이 1배대지만 가장 낮은 놈은 가온이가 0.35배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오는 놈은 LS 전선이나 대한광통신은 작년에 이제 적자를 냈던 기업이고 시가총액은 가장 낮은 놈은 KBI 그리고 이 대원이가 820억대로 천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시총이 가장 무거운 놈은 LS 2조 8천억, 대한전선이가 1조 9천억대 있고 부채는 대원 대한전선이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들 기업 사업 내용과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전선 이 호반전, 호반건설이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뭐 초고압 케이블부터 해저 케이블까지 어, 생산하고 있는 종합 2위의 어, 거, 전선 회사가 대한전선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케이블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고, 그래서 원전 관련 주로 가장 이제 먼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적은 24% 감소한 218억의 순이익을 냈고 매출은 2조 4,500억대의 매출을 냈습니다. 지금 5월달 이후에 계속 이제 하락했던 대원이가 오늘 큰 폭에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대원전선 얘는 자동차 전전 전선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13억의 순이익을 냈던 대원이 지금 보시면 뭐 고점 대비해서 반 토막 가까이 아직도 이제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천 원대에서 더 이상 이제 빠지지 않고 어 지지받고 있었던 어 대원이가 어 오늘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LS 전선 어 얘는 LS 전선이 상장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지주사고 얘의 지분을 91% 보유하고 있고 LS 전선은 또 LS 전선 아시아의 이 아시아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1위 전선 회사고 또 LS 전선 밑에 LS 머티리얼즈가 상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LS 머티리얼즈는이 울트라 커패시터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이곧 상장 예정인 기업이 LS 머티리얼즈고또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을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LS 지금 뭐 신고가를 쓰면서 지금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어뭐 이차 전지주에 비해서는 뭐 약한 거래량이지만 어 지금 뭐 기존에 있던 거래량을 뛰어넘는 어큰 거래량으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커형 패턴을 완성을 한 기업이죠. 요 보시면 이 전에 있던 칠만 오천 원대를 어큰 거래량으로 한번 돌파를 했고 그 뒤로 이제 조정하면서 2만 7만 5천원 대를 버텼죠 여기 가격대를 그러면서 이제 크, 크, 이큰 폭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리 얘는 7% 어, 순이익이 이제 증가를 했죠 22년도에 3조의 매출액 순이익은 913억의 순이익을 낸 저압 전력기 시장 1위 기업입니다 뭐 1위답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썼습니다. 가온전선 얘는 이 중저압 케이블 시장 1위 기업입니다. 이 통신이라든가 이 전력 케이블 78% 개별로는 19% 감소했고 연결 실적으로는 78% 증가한 100억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선 관련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항상 이 전선주 중에도 1위, 그리고 테마에 보시면 뭐, LS 같은 경우는 충전기 시장, 또 원전 관련된 테마로 또 움직이고 있고, 어, 그래서 이 여러 개의 테마를 걸쳐있는 기업들, 또 시총이 좀 작으면서 낙폭이 컸던 기업, 이런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